오늘은 광화나들길 8코스 철새보러 가는 길을 걷습니다. 초지진부터 분오이 동대까지 약 15km 정도를 걷는데요. 바다를 왼쪽에 두고 험한 절벽 허리에 나무 대극길을 놓았고요. 들고나눔 윗길 위에 부드럽게 휘어진 황산도 대극길은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느리게 걷고 싶은 바다 위의 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철새는 볼수 없지만요. 해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갈대길과 드넓은 갯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광과 바다가 품어온 생명의 경외감이 섞는 길입니다. 아물가게 갯벌에서 저걸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잡고 있어요? 흥산도 업단장인데요. 큰배 모양의 건물에 선조들이 운영하는 10여개 식당들고요. 성업 중이라고 니다 아,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도 축하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것은 요 정말 가족끼리, 연예인끼리 이 코스도 차분하게 한번 항상 둘레길만돌아도 좋을 것 같네요. 갯벌이요 엄청 납니다 풀도 안 보입니다 멀리까지. 탄주 표시는 없는데요 가장 길이. 아 멋진 남자 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들 밥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 다정스럽고 멋졌습니다. 이랑 바디는 엄청나게 많이 에 담고 있으니까요. 이 화장도로보다는 그 백벌을 보면서 갈수 있는 길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동검도는 가지 않고요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태양계 따라가는데 그늘이 좀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땀좀 좀 흘리겠는데요 화으로 언제나 들어오나요, 굴라잖아 아, 작년에 제목을다 했다는 우리 허수아비가. 지금 갯벌에 물이 차는데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묵게 쉼터인데요 하묵게라는 이름은 아래쪽 검은색 갯벌이란 뜻으로 지어진 갯벌이 이름입니다 후예돈대는 하강암을 이용해 정사각형 모양으로 쌓아올렸고요. 대포를 올려놓는 받침대는 네개 설치했는데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 1호 낮게 쌓은 담의 일부가 유일하게 남아있어 1998년에 완전 복원해 놓았다고 해요. 정전까지 4km가 남았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풍경과 겨울에는 철새 도래지인 동검도 동검도 주변에서 제 드리블을 볼수 있는 아름다운 남단 해양 코스입니다. 어서 오시죠. 아, 어서... 화장실 보기 힘듭니다 하수호는 왜 엎어져 있을까요? 간에이 <웃음> 통에는요 그 젓갈이 만남의 이제 이글아무니다 산들이 폭우를 지나면. 분호리 네, 저수지까지 약 2km 구간이 걸쳐 환상적인 한때 둑방길이 이어집니다. 분호리 도인데 0.88km 남았습니다. 어, 오 분호 왕새우 양식장인데요. 이거 사해준 대도. 네, 그가 나들에게 스컷을 할게 주셨답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놀이 선대가 손에 잡히듯 잡히듯 바로 보입니다. 북쪽 제인 분월이 던들어왔습니다. 강화도의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어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매우 넓으며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평면이 반달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곳에 문을 설치한 예각그대로하화에서 전장을 따로 두어 관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띠었다고 합니다.